안녕하세요, 수진입니다. 자, 오늘 시추 이션 영어 시. 네. 근데 이제 출근을 하는데 미팅이 9 시에 잡혔어요. 8덟시 출발을 합니다. 자, 트래픽이 너무나 많아요. 그러면 여러분 전화할 수 있죠. 아, 제가 차가 너무 미, 말, 밀려서 좀 회의에 늦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트래픽이 어, 너무 헤비하다.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영어 단어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막힌다는 영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here 혹은 there here is heavy traffic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eavy가 뭐예요 무겁다 뭐 사용량이 많다 traffic 교통량이에요 아니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 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퍼 차 부위 어딘지 아세요 범퍼라고 하죠 범퍼 그죠 범퍼가 어, 뒷부분에 있죠 자 범퍼 그 다음에 뒤에 범퍼 그러니까 앞에 범퍼 뒤에 범퍼니까 뒤에 범퍼면 바로 그 다음 차에 앞에 범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으시면 돼요 자 들어보세요 범퍼 to bumper bumper to bumper 이라는 표현이 차가 굉장히 막힌다는 표현이에요. 이것도 발음이 재밌다고 빨리 하시는분 계시더라고요. bumper to bumper bumper bumper bum 이면 노래만가 서 하시고요. 네, 그래서 oh it's bumper to bumper 그러면 차가 너무 막혀요. Uh, there's i heavy traffic 어, 차가 너무 막힙니다. 자, 근데 I'm on my way 저 가는 중이거든요. 이렇게 출근할 때할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행복한 퇴근 시간 어떻게? 우리 퇴근합시다 아니면 저 퇴근해요 아니면 제가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뭐뭐 뭐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본강에 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자 일단 leave를 써 leave 가 뭐죠 떠나다 어, L E A V E 떠나답니다 어디를 떠나요? 사무실을 떠나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on o f f i c e 쓰시면 안 되고요 the를 쓰셔야 돼요 the, the. 디 발음이 오니까 leave the office. 그렇게 어, 얘기하시면 사무실을 떠나다가 됩니다. 왜 다같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중의 개념에 리를 쓰셔야 돼요. 자, last leave the office. 아, 우리 퇴근합시다. Last holiday. 그러면 우리 또 하루를 부르자가 자 퇴근합시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또 굉장히 유용한 표현 있어요. 여러분 off라는 요 단어 아세요? O F F f 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, 래 있어요 노래. 어, I love you, baby. 뭐 이런 노래인데 중간 생략 어, can't take my eyes off of you g u y Off of you. 내가 너한테 눈을 뗄 o 없어. 그래서 of f 가 떨어져 나가는 개념이 있거든요. 자, 그럼 제가 the house. They are not i e t o f f 습니다. get up 자, 붙이세요 work get up for work 이게 바로 퇴근하다가 됩니다 몇 시에를 붙이시면 at 5.30 get up for work at 5.30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출근과 퇴근 자본 강의에서는 월차 내기 반차 내기 뭐 연차 내기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살펴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